아빠 이거 한번 먹어봐. 좀 이따 저녁 먹을 때 고추장 찍어 먹자. 왜지? 셀토. f 이 l l o w me. f o 로 l o w 무항생제, 무항생제, 까짓다. 이거 괜찮지? 깨끗하다야. <웃음> 네. 여기까지나오고 있어? 카기 하나만 가 내가 아야하아아야 돼. 아, 아니 아아나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일단 저 키를 한번 만들어보겠습 좋아요 흐르는 물에 깨끗이 닦아줘 하얀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더라고 이게 뭐라 그럴까? 음, 지방? 해놓고 이렇게 덮어놓은거 이거를 음. 이 생고기를 이렇게 손으로 만진건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건조한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바삭하게 안되더라고 응. 그래서 어, 사이즈는 좀 크게 해도 되는데 잘린 면이 얇은게 좋아 어, 되게 잘 썰린다 음. 멋있지? <웃음> <웃음> 이거 다 언제 썼네? 공간이 나... 될까? 되겠지? 한번 해봐야지 이거 다니네거야 너무 좋아하지마 다 애지랑 중지꺼에지 애지 중지 다 줄꺼야? 아이고 이빠래 70도. <웃음> 자, 이제 10시간 동안 맛있겠지. 아, <웃음> 얘네들이 이거 닭가슴살 저힌 먹으려고 닭발을 했다고. <웃음> 그치지 A <웃음> few moments later. 그래서 봅시다. <웃음> 와. 되게 잘 됐지. 응. <웃음> 이거 진짜, 이됐 포치. 와, 완전 이포 앉아! 기다려. 아빠, 줄게이지도이맛지지맛지 너무 는지맛있지지맛있지맛있지맛지 <웃음> 너무 잘 먹는다, 그치? 니네 말잘 들으면 아빠 또 해줄게 말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알았어 아빠, 이거 한번 먹어봐. 좀 이따 저녁 먹을 때 고추장 찍어 먹자.